기타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? 한 1년 8개월 정도 된. 죄송한데, 원래 연세 좀조져봐도 될까요? 네. 69입니다, 69. 아우, 69 되셨어요? 그러면은, 기타 시작한 지가 여예 67? 네, 1요 네. 네. 네. 지금 한 1년 반 넘게 하시면서, 제가 코드 연습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렸잖아요. 예, 네, 예, 네, 예. 네. 그거를 이제 이게 적용해서 연습하시잖아요, 지금. 예, 네, 예. 네, 네. 그렇게 해보니까, 어때? 그, 그 방법 자체가 어떤 것 같아요? 그, 쉬운 것 같아요. 아무도 모르고 혼자 할때 같은 는 어딘기 손이 안에뭐이 올라가야 는 모르는데 절차에 따라 순수에 따라서 집으뭐 가니까 코드 자기는충분시뭐예요 제가 레슨 하는 거에서 네. 이거는 정말 탁월하다. 이런 점이 있으면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? 첫째는 음, 너무 숨슬하게 가르쳐 주니까 배우기가 좋고 이해가 가고 그러고또 하나하나이부터 전부 다데부터 가르쳐 니까 아무것도 몰라도 어서 배우면 된다 그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는 선생님이 안에 친절게 가르쳐 니까우리들들 나이 많은 사람도 배우기 좋습니다 이제 저를 모르시는 분이 많잖아요 네. 그럼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이제 선생님이 하신 얘기기 듣거든요 네. 그분들한테 제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어요 네. 네. 우리 운영 선생님은 이 한국 레가지고 틈새에게부터 끝까지 해야 하니까 한국 배우는 것 같으면 뭐 혼자서 할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니까 속도는 좀느리지만도 한국이랑 완전 마스터 잘 되고 하니까 기타에 무리한 일은 마음만 있는 것 없이 오기너무다 가능합니다.